안녕하세요. 오늘은 갤럭시 워치4에 연동할 혈압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혈압계는 삼성 멤버스 앱에서 워치4 사전 예약으로 받은 쿠폰에 2-3만원 정도 추가 지불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구성품은 심플하게 혈압계 본품, 배터리,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혈압계 본품은 충전식이 아닌 AAA 배터리 4개를 넣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갤럭시 워치로 측정을 위해 혈압계 전원을 켜고 블루투스로 먼저 휴대폰과 연결하겠습니다. 워치를 착용한 상태로 다른 팔에는 무선혈압계로 세번의 측정을 하여 워치의 기준값을 잡아줍니다. 자동으로 측정값을 못 가져오지? 완전 안맞 이제 이제 진짜 재는 거야. 어치에서 직접. 이제. 조정이 끝난 거라서, 워치에서 직접 잽. 측정. 67% 에6약아까0 0 0가더 높아. 1000%가 더 높아. 1000%가 더 높아. 1000%가 더높 102에 66? 예? 네, 102에 이게, 85. 이게, 이게 본인의 어떤 혈압이랑 이게 뭐가 맞춰지나 보다. 아 사람이 이게 아 틀린 거야, 지금.